아레니우스 상과 연기 정의는 수용액에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. 그러니까 맞고 음. H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자 또는 이온은 그... 그래 어쩌고 그 사람 의미에서 음. 맞는 거라서 얘는 맞고 음. 어, 다른 물질에게 비공유전자성을 내놓는 물질은 그 루이스의 상가연기에서 염기라서 얘는 맞고 <웃음>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반응에서 암모니아는 H플러스를 받아들이니까 얘는 염기가 맞아요. <웃음> 그리고 모든 물질은 산과 연기 중한 가지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,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틀린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럼 양쪽성 물질은 어떤 게 있어요? 대표적으로? 예를 들면요? 어 아, 바로 나오네. 선생 진짜 멋있다. <웃음> 그냥 이거 좀 안하다요, 선생 님 이거. 화학식으로.